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든지 얼마 안 됐는데 급격하게 소리가 안 좋아지네요 음. 몇 살이에요? 어, 9 39. 세. 네. 결혼은 하셨어요? 네. 같이 자요? 아니요. 혼자 자요? 예. 네, 쫓겨났죠? 예. 네, 쫓겨났죠. 네. <웃음> <웃음> <웃음> 많은 분이 꼬 <있고> 쫓겨나요. <웃음> 지금까지 숨을 안 쉬셨네요? 네. 와아 가 신경 응오다네라놀어좀 잠에서 안어 <웃음> 오... 중증인데요? 네. 오, 심각하네. 그렇죠. 음, 잠이라는 게뭐 어쨌든 한 번씩 자는 게 매일 자는 잠인데 우리가 흔히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잠이 보약일 수도 있고, 독약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독약. 독약은 내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근데 지금 숨을 안 쉰다는 거는, 잠이 독약 상태죠. 그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게 누적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계속 점점, 점점, 점점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계속 뭔가 외력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을 받고 또 그걸 자면서 회복하고 손상을 받고 회복하고 요거잖아요 네. 음. 그러면서 내가 어? 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자는 동안에 회복하는 거를 계속 못하게 되면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 떨어지는 게이 누적되는 질병들있잖아요네 음. 지금까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